저의 계정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봅시다 어우, 빨간색이 많네요 <웃음> 아 왜왜왜 <왜? 웃음> 아 이게 부정적인 분이시네 음아 휘장은 엄청 아, 높네요 그 둥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둥지 투스의, 투스의 둥지, 둥지 굉장히 오 마음에 태구시네요 듭니다. 그럼요 이 태구 휘장 그거 아세요? 이게 비 내리면은 좀더 번개치고 네. 눈 내리는 거에 따라서 좋은 게 나올 고게 다릅니다 네. 아 진짜요? 네. 네 진짜요? 어피절이에요 네. 아는 사람 있어요? 어잘 없으실 거예요 눈이 이제 약간... 날씨 여행을 간다 간담... 네네 네, 네, 그렇죠 날씨가 한번 들어가면 정해져서 들락날락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고 음. 한번딱 들어가면은 어? 눈이 내려 그러면 좀더 기대치가 높다라고 그런 아. 요소도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영광의 길 보면 재밌는 실패를 해요. 이거 이거 지금 필요 전투력이 이거잖아요. 어, 네네네. 그래 이거 이거를 못 실패를 깨겠죠. 해요? 못 깨겠더라고요. 이거를 어, 그래요. 한번 봐주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음... 부캐들 스킬은 다 장착돼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제일 어? 좋은 걸로. <웃음> 아, 네네네. 되어 있고 네. 다70 레벨 이상이고 스킬로. 네 사냥 스킬로 되어 있으며 아, 강화도 어느 아, 정도 되어 있다. 우두머리 영동서 연금소... 음. 없으시구나. 요요 강화 안된 강화가 있으시구나. 아저 우두머리 영금석 안 쓰고 그냥 저거만 무조건 저거 썼거든요. 무조건 네, 네. 돌파 영금석만. 네. 이게 연관이기로 우두머리 영금석이 좋아요. 아 무조건인가요? 네. 네. 그래도 음... 이제 우두머리를 빨리 잡아야지 연관이기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다음 난이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아이 구강을 네. 그래도 야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네. 네. 어떤지. 네. 한번 해보 또 주연님이 하시면 될 수도. 있... 좀 어떤 식으로 하시는 우리 주영님의 그냥 개인적인 전략 이런 제 상황일 때 원거리 클래스를 일단 앞쪽에 세우는 게 좋습니다 음. 왜냐면 이제 올때스리서올때 멀리서부터. 멀리서부터 얘네들이 공격할 수가 있고 음. 얘네가 또 뒤에 붙었을 몬스터들이 뒤에 붙었을 때도 근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쪽에 붙은 몬스터를 못 때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원거리 클래스를 이 앞쪽 라인에 두고 나름 또 원거리 잘섞어맞죠 제가? 야 음. 근데, 아, 이렇게 배치를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이거 너무 쉽게 잡아버리시면 제가 낯이 안 서는데 면이 안 서는데 세마말이어 <웃음> 그렇죠 벌써부터 약간 힘들어 보이죠 지금 이게 문을 부시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근데 일단 되게 굉장히 신기한 게 아직까지 이걸 전혀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모이온트가 주어 가고 있는데요 네, 큰났네요. 이 버틸려고 했는데 아 지금 쓰기에는 아까워서 아 일단 버텨본다 아, 아 그렇죠. 너무 많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거 큰 났는데? 아니아니 이거 받아야 돼요 너무 큰 났는데? 일단은 이 상황에 모이온트 전투불능 <웃음> 모 사신도 지금 오늘 내일 네, 하고 왔는데? 있고요. 아, 원래 이게 배수진을 좀 깔고 네. 네, 이제 더 이상 문에 닿으면 안 된다는 배수진을 좀깐 다음에 지금 린것 같아요. <웃음> 네, 깔린 거 같아요. 계획 공사에서 깔렸어요. 아. 이거 제가 볼때 금방 끝날거 같아요. 아, <웃음> 아, 금방 깐것 같아요. 계획이 없었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일단 우리 위치야 어. 위치가 어디야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네네네. 네, 우리 모사신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오늘 내일 하는데 이리 죽게도 되는 건가 네. 선생님? 틀렸네요. <웃음> 아주 심이세요아 <웃음> 이거 한 번만 다시 해보면 안 돼요? 좀더 많이 갈수 있는데 이게 저 정도로 약할 줄 몰랐어요. 아 네. 네. 아 네. 이렇게 깨진 것까지. 아, 네. 이공세. 이거 써주세요. <웃음> 약간 우리 주영님도 실패한 영순이 계정. 그도 알람 사자까지. 영광의길한 아, 네.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충분하잖아요. <웃음> <웃음> 아 이게 계정 아, 파악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아, 다시 한 번. 아예 딱 보면은 이제 알죠. 예. 아다르수 아,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이런 제상황일 때. 오이온트 <웃음> 전투 <전투부르는> 불능 상태가 되어버리자. <웃음> 이거 제가 볼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아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저... 저 정도로 약할 줄 몰랐어요. 아, <웃음> <웃음> 어, 네. 네, 우리 콘텐츠 기획 팀장의 명예를 걸고. 네, 요행를 네. 이런 데 걸어도 돼요, 근데 아, 그럼요. 요르고 잘 해야죠. 아니, 이러, 이렇게 적극적으로 <웃음> 이렇게 원래 되게 순한 맛인데. 근데 아, 아, 지금 아, 요런 적극적인... 거에 있어서는 아, 예, 네, 앵고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끝낼 수가 없기에. 아, 네. 지금 제작진들도 네. 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네, 네, 네. 파기 됐다, 이제. 아, 요 성능 정도가 음. 먼저 파기 돼서 이제 아, 이제 바로 네. 그냥 써 버리시네요. 아, 네. 그렇죠. 아, 저걸로는 좀 버티나 싶었는데 도저히 이제 요요 <웃음> 가문 전투력 내구도가 네. 안 되니까 그 앞줄 라인을 활용을 안 하시네요 그 이거 요거아 네네 그거를 활용할 지금 아 짬이 그, 아니에요? 짬이 아니에요 네. 이 투력은 네. 네. <웃음> 지금 네 해보시죠, 저거를 그럼. 욕심내서 쓰면은 네. 네. 아까와 같은 상황이 아. 발생됩니다 피를 덜 달길 바라면서 네 일단은 음. 우두머리가 거의 피가 닳지 않은 상태로 끝까지 오고 있어요 아, 맞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아직 성분 내고도는 괜찮거든요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아네 일단 그냥 잡아볼게요 얘가 좀 약한 편이요 이거 봐요. 약한 아, 편이죠? 네이친구 네. 약하네 요거는 이제 요걸로 좀 버티면서 네. 핸들을 한번 더, 좀더쓸수 있도록 네 지금 말씀을 오. 드렸는데 또 레인저와 위치가 정령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수호의 정령은 네. 어떤 네. 친구죠? 네저 그 수호상 아 수호상은, 수호상, 네. 효과가 수호상 효과를 1레벨 시켜줍다 요거 15, 15짜리는 마찬가지죠 어 수호상 효과가 찍혔죠? 네 근데 네. 캐릭터 배치가 13초가 남은 이 와중에 아, 우리 그러게요. 플레쳐 어, 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아아 어, 네. 어, 어, 어, 어, 어, 네네네. 풀레쳐 죽어. 괜찮습니다. 3초, 2초, 2초, 플래쳐 네. 어 근데 거의 불이 나고 있는데요 선생님. 아네 불이 나고 있네요. 하필 옮긴 자는 <웃음> <웃음> 상황이 있고 이게 만, 제작자한테는 이게 상황을 쉽게 주지 않더라고요. 일단 카메라도 끄고요 일단. 원래 영상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안 끄고 있는데 일단 카메라도 끄고. 지금. 지금 딸피에플랫좀 아, 네. 옮겼는데 14년, 불이 나고 있어요. 네. 하나를 옮겨 놓고 일단은 다음 라운드에 어차피 불이 떨어지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쵸, 그쵸. 아직 아직 여유 있어요. 좀 버티고. 네. 네. 침착하게. 다음으로. 지금 폭탄의 좀 후반을 위해서 아끼는 네. 모습을 그쵸.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럴때 한번 피를 한번 딱 넣어 주고요. 네. 네. 지금 아 이거 태전 보스 초기 티요 지금 네네. 네네 지금 7, 칠팔육오 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 문을 죽지를 하나요 페리드 물한번 맞을 수 있어요 아, 네. 아 네네 일단 오공세까지 아. 일단 오공세까지 왔고요 5공세까지 왔고요 지금 매용순과 레인순을 제외한 캐릭터들이 지금 아, 반피 네.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5공세 아. 상황에서요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네. 나름 네, 괜찮아 나름 나쁘지 아. 않은 상황 네 아, 좋습니다 아직 까지는 그 누구도 죽지 않은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네네, 가고 있는데. 이 모글리스 어어 위치가 어디야 네네네. 위험해요. 피를 눌 음? 준비를 해서 일단은 눌렀는데 <웃음> 코딱지만큼 차요 비가. 무사 일생을 좀 네, 세우고요. 네, 모글리스가 네, 지금 선분을 네. 부시고 있습니다. 선분이 여기까지는 부사드리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여기까지는이라는 건 이제 포기하시면 <웃음> <웃음> 이제 더 이상 누를 것도 없어요. 어, 회복이 정령 나왔어요 회복이 정령. 마침 또 회복이 정리 나와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피를 또한번 채워주고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이게 이런만 더 했으면은 이제 여기서 힐이 되니까 그쵸. 그런 걸좀 적극 활용해 볼수 있을 건데 지금 막느라 정신이 없어요, 막느라. 될것 같으면은 뒤로 좀 옮겨줄 생각인데 잘 버티고 있네요. 네, 아직까지 괜찮아요. 위치가 어디야, 선수 지금 굉장히 힘을 쓰고 어, 뭐야, 있는 뭐예요? 상황입니다. 아, 이게, 아, 이 어? 갱신이 안 되는구나. 어? 이거 당장 고쳐달라고 해야 <웃음> <웃음> 어? <웃음> 이게 예, 아직 갱신이 안되면 어떡해 이거! 와! 뭐! 왜! 어? 아 네네 아 네네, 아, 아, 네네. 정신 차리고 <웃음> 네? 어, 네네? 어 네. 일단 여기까지 클리어하고 네, 네, 네. 아, 뭐가 갱신이 안된 뭐, 건가요? 지나갔었나요? 네네 네. 아, 네, 괜찮습니다 저 지금 아 네네 처음 보는 주영님 모습이 어, 이제, 잠깐 갱신이 안되네 이거 원래부터 안됐었나 네 여기까지 왔는데 아7 0세 7공세 지금 아, 기적이에요 7공세. 저는 3 0세에서 보통 아, 끝났거든요 아3 0세에서 보통 끝나셨어요? 네 마음에 아, 어, 좀 어, 위안이 됐어요 적극적으로 <웃음> 말씀 드좀 <웃음> <웃음> <웃음> 아 네네네네 <웃음> 네아이유 <아니, 웃음> 훌륭하게 잘버티고 아, 있어요 진이라인도가은그히 네, 네. 쉬워요 요거를 아 제가 문제인데 일단 이거라도 써서 네 우리 모이헌트 죽는 거에 대해서 어? 전투 불능 돼버렸어요 아 모이헌트는 한번 보내주고요 네 모이헌트씨 가버려 네. 어 메용수는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메용수는 우리 집 에이스인데 메용수 어 네네네 메용수는 좀 이따 수피 1이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네. 네. 아 근데 이 카드리 수문장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피가 너무 많아요 폭격 요청 아, 이걸로 일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기적이네 <웃음> <웃음> 어, 네. 아 하면서요. 아 하늘 도왔네요. 일단 이걸 하늘도. 좀 앞으로 좀 보내고 네네. 앞에서 좀 티를 좀 받으면서. 아, 영광이기라면서 이렇게 쫄깃하게 어, 하는 거 아, 처음이에요. 아, 네 저도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네. 얘는 한번 작업을. 이 친구는 될까요? 좀 수월한 친구 아니니까 사실? 어.. 이 계정으로 수월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이 계정으로 수월한 게 없어요 지금. 아이 어, 계정으로 수월하지 않아요 지금. 네. 아 빨리 옮겨서 저거를 보내 도착하기 전에 잡아야 아 되는데. 잡아야 아 되는데. 봐요. 왜 지금? 아쉽네요, 아.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이런 걸 보고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 아, 네. 졌지만 잘 싸웠고, 8단계면은. 아... 네. 8단계야, <웃음> 뭐. 아, 9단계. 아, 아, 아, 근데 하면서 좋은 걸 알았어요. 이게, 네. 원래 저기서 네. 체력 경신이 돼야 되는데, 네네. 왜냐면 저기만 보고 플레이할 수도 있거든요. 네. 어, 화내시는 거 아니죠? 네, 네, 화내지아 아, 네, <웃음> 화내... <웃음> 아, 네. <네네네. 웃음> 그런 네. 거를 좀 가서 빠르게 고쳐야 되겠다. 아, 아 그렇죠. 아, 어쨌든 네. 뭐, 아, 여기서는 완료가 80세였지만, 아, 아, 저희의 아, 마음만큼은 아, 10공세였다. 아, 네, 아, 네. 그, 감사합니다. 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네.